3소대! 기관 붙인 지로 옮겨! 네? 개성상의 옥상 임마! 191.3반받으러! 이습다 고객님! 3 5 8대다 직접 상황은 어때? 즉시 25지점 조대좀 바란다! 25지점! 발사! 발사! 입니다. 김아이아병아 명령입니다. 어떻게 됐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김아아 명령이 네. 아아지아 나가. 이하겠습니다 예, 무슨 일 있어도 버텨야 된다. 이야겠습니다. 예, 자, 가자. 네, 예. 김준수아. 네. 예. 몸조심해라. 둘치 못했어? 단당들이 도착 시작했습니다. 곧 점령합니다! 766 부대는 5분 내로 전투 종료하고, 포항으로 진격한다. 조국! 해봐! 조국! 으이! 모조리 죽여버리래. 당과 합류해서 낙동강 조선을 이동하라는 정치위원장 동지의 용룡입니다 에이, 리안남 정치위원 동무, 내가 거길 왜 간멜까? 난거자보항으로 간멜다. 당중앙의 명령입니다. 책상 앞에선 연필 꽁다리는만지작하는 애들이 전쟁을 어떻게 하냐? 지금 당의 명령을 우기겠다는 겁니까? 동무, 당 위에 누가 있어? 당 위에 누가 있냐 말이오 경연은 최고 사령관 동지입니다. 내가 평양을 떠나오던 날, 그경연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8월 15일 전까지 반드시 부산을 점령하라고 내게 직접 명령하셨어아으가으 네. 우리 아6력 부대는 아 으아, 으으로진격한다뭘아 네. 으아, 는 거야? 아장 폭파해! 지금 다리를 끊으면 피라민들의 길이 막혀 버립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령다강석대 음악이 나갔는갑다. 아프나? 이름이 뭐고? 네. 언제 다쳤는지도 모르지. 내하고 말 섞기 싫은가페 김준석이 어떻게 됐어? 전사했습니다. 지원병력을 왜 보내주지 않은 겁니까? 포병 지원 상경을 왜 중단한 겁니까? 강 대위. 지난 40일 동안 우리 3사단은 후퇴밖에 한게 없습니다. 후퇴 라면 이제 지겹습니다. 연합군은 언제 오는 겁니까? 이제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 겁니까? 부산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엔 바다의 풍덩입니까? 강송때 그만해! 자, 부하들이 네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 심장이 메어지지 지원병력은 없어서 보내지 못했다 포병지원 사격은 사종대가 물살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원프리로 방향을 틀었어 우리 3사단은 지금 즉시 낙동강 전선에 투입된다 인민군 5사단과 12사단과 15사단이 지금 낙동강 전선으로 결집하고 있어. 그걸 분사하라는 상부의 명령이야. 낙동강 전투는 피바다가 될 것이야. 더 이상 후퇴할 수도 없고 밀릴 수도 없는 마지막 방어선이니까. 그러면 여기 포항은 어느 부대가 지킵니까? 김준섭이 죽을 때 네가 옆에 있었나? 네. 너 이름이 뭐야? 오장봉입니다. 니다 뭡니까? 다름이 아니라 뭐 저런 아들이 차린 미으로 소년원에 가라들인데 전현우네가 할 바에는 또 뭐, 그 병에 쥐어내니까 뭐 신나게 빨갱이들하고 뭐 싸우고 싶다 카는데, 뭐 저런 놈들이라도 좀 받아주실랍니까? 예? 뭐딴거 몰라도 시안박질 뭐 하나만은 막시나하게잘 아낍니다. 야, 어떻게 어느 마을 시작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데, 학생 맞아? 학생 맞아? 저쪽으로 가면 학생들이 모이는 집합소가 있다. 뛰어가. 너무 걱정 마이사. 빨리 안일이 새끼야. 저놈아 부모가 빨갱이를 총에 죽었다. 아닙니까? 막 아, 그래서. 만개 이라 면 그냥 이빨을 그럴 것까 네, 그래서 서명 하나만 해주이어 신임 학도백 68명, 기존 학도백 3명, 도합 학도백 71명 집합 끝. 기존 서명 앞으로, 신이막도병들에게 M1 소총 각 한정과 금탄각 250발씩 지급해지금 말입니까? 좌준열부터한지씩 앞으로. 다지금 나와. 지급받은학도병들은 자기 자리로 원치한다. 빨리빨리 움직여. 제 군들은 이제부터 학도병 중대로 편성된다. 학도병 중대는 이 개소대로 편성된다. 중대장은 이 앞에는 있 오장범이 한다. 저기요! 뭐야? 좌가 와중대장을 마시니까! 이 있나? 아, 대장은 뭐 특별히 뽑는 게 어떻습니까? 어, 맛있습니다! 민지질이 맛이다! 먹는 거로 하지? 먹는 거라면 하다. 지도 자신 있습니다. <웃음> 그러게 여기 놀러 온줄 아나? 중대장은 전투 경험이 꼭 있어야 한다. 그냥 오장범을 하겠다. 지금부터 이곳은 제군들이 맡는다 우리 3사단 사령부는 지금 즉시 낙동강 전선에 투입된다. 여서 우리가 계열을 찍히라는 겁니까? 우리끼리만요. 그렇다. 포항을 뭐꼭지켜야 합니까? 포항은 전략적 요충지다. 근데 와군린대로 포항을 버리고 합니까? 여기도 중요하지만 낙동강 전선이 뚫리면 우리 끝이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이곳 포항은 낙동강 전선에 비해서 비교적 안전하다. 어, 언제까지 시키면 됩니까? 수일 내로 연합군이 부산에 도착한다. 그때까지다. 가지 마, 이소안 가면 안 됩니까? <웃음> 상부의 명령이다. 군인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다. 저기요. 만약에요. 만약에 빨갱이들 쳐들어오면 뭐 위합니까? 우하긴다죽기는 게지 뭐. 임마야. 총도 쏠줄 모르는데 왜 죽이노? 아이씨, 배워야지. 도망치면 안 되지. 끝까지 싸워야지. <웃음> 박도병은 군인인가 군인이 아닌가 너희들의 조국이다. 반드시 지켜낼 거라고 믿는다. 꼭 팔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기다. 조심해라. 소리를 네가 듣기 쉽게끔 부정한다면 단소리를 그 맞춰 이게 뭐야? 기초 아, 파수입니다. 아, 이게 파수 아니고 전화. 아,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다. 전사자들 너희가 묻더라. 아. 저 대위님. 네. 자신감을 가져. 돌발상 생기면 언제든 나한테 무전해라. 저 중대장 못하겠습니다 저는 골목대장 한 번도 못해가 쉽니다 마음으로 이끌어라. 진심으로네 마음속에서 훈어나올 때 모두가 너를 따를 것이다. 사단을 만들려면 여기까지 오늘의 이틀이 걸립니다 다리를 놓은 데 18시간 다 앞에서 3일 정도가 걸립니다 지금 남아있는 고무배로 부교 작업을 하기에는 한참 머자랍니다 저기 명주산을 넘어 돌아가는 길이 약 하루 반나절 정도가 걸릴 것 같은데 계략은 놈들의 매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계대장 동무 오차피 이렇게 된 거, 그 당중앙의 미용용대로 락동강 주원손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동무 같은 리론가들은전장에서 쓸모없다는 말이야. 생각해 보, 적들이 안심하고 있을 지금 바로 건너가 서야지대가리를까부숴야할거 아니에요? 강을 건널 그 무슨 수가 있습니까? 766 돌격부대 최소모장으로해엄초 도강한다. 네, 들었습니다. 해엄초 도강하겠습니다. 난 그보다는 놀아줘. 해엄초 도강하라! 나와라 자 학도병들 학도병들. 지금부터 학도병들은 일소대 이소대로 나뉘어서 작업을 야, 시작. 시부레 쌓노. 큰 소리로 말해라. 하나도 안 들린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일소대는 군인 아저씨들의 시체를 묶고아뭐나못 묻고... 먹었으면 밥좀 참으라. 삐리삐리삼총사 너희들 사람 쓰셔봤나? 빨갱이 새끼들 쓰셔봤나? 내는 시체 못 먹는다 그런 걸로 우리 가야 되노 에? 우리가 빨갱이 어? 새끼들 죽이러 왔지 송장 밤으로 왔나? 안글라? 맞다. 맞다. 맞다. 맞다. 그래.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그래도 대장말 들어라. 강석대 대위의 명령이다. 명령? 명령하기만 왜 되는데? 어? 집결 종살이다. 누가 이거? 내를? 자, 갓이 왔다 갔다 왔다 내는 <람쥬> 여덟 발 쏘고 실전에 투입됐지만, 너희들은 딱한발 뿐이 돼. 그니까 러왜 났고? 한번 더! 한번 더! 일열! 사선 앞으로! 잘 봐라이. <람쥬> 봤지? 잘못하면, 엄지손가락 날라간다 엎드려, 쏴! 어린이우태 사격! 결시 난 문제 계속 쏘는 로 <목소리도> 갑자야아씨 주디가 몇는데 이거갖고 한 보름이라 가겠나 이거? 저 새끼만 안 차먹으면 한 달은 간다 얘는 주디가 고급이라가 이런건 간식이라 간식 갑초야 봐 이따가 밤에 비리비리 담둥산 새끼들 집합시키 놓고 협정 줄까?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데? 우리는 구하다 이새끼들아 우리는 깡패다 이새끼들아 갑조는 글도 못 읽는다 이새끼들아 아버지 <웃음> 낙지라 이새끼야 그래도 학삼으로 갑조 니가 제일 로잘 어울린다 그래 <웃음> 우와, 잘생긴네. 갑자야 이거 술다 맞지? 이거 주봐라. 술탈? 그래, 이 새끼야. 이게 뻥 트집부모. 우리 야매 시장도 다 날라갈 비링기다. 뻥 트지나? 그래. 하, 이거 안하면 뭐, 광복동 백8 0새끼를 단방에 날라갈 새끼인데. 흔적도 없이 사라질 비행기다 움직이지 말래. 야. 움직이지 말래. 야, 야, 야, 야. 움직이지 말라고! 장 잤네, 잤네. 움직이지 말래. 어우, 새끼. 뭐꼬, 이게. 야, 새끼야. 터진다, 이 새끼야! 던지라, 던지 이 새끼야! 던지라! 우 씨, 후우 씨야, 으아짝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고구마 세아로 하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걱정 마라. 우리가 구해올 테니까네. 망패했나? 봉천안 가자. 여기 서라. 니는 빠지구라 아? 명령이다. 명령. 와씨. 또 명령이란다. <웃음> 빈민구 쳐들어오면 쟤네를 데리고 왜 싸우겠냐? 쟤네들은 우리만 믿고 있을 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늠름하게 잘 대처해야 한다. 저희와 함께 포항을 지키던 국군들이 모든 악동강전선으로 떠났습니다. 이곳은 이제 저희 71명뿐입니다. 어머님, 옆방에서 하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실로 얼마만에 들어보는 웃음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아부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어이! 촌스럽게 <웃음> 춤이 <주미> 그게 먹고 <웃음> 풍촌아 나온나? 한 비주자. <웃음> 아, 나들 <웃음> <러드로> 아파서 진짜. <웃음> <웃음> 찰스톤. swing 시다 다들 그만 자그라. 일수도 돼. 뭐하나? 소풍하나? 우린 전쟁 중이다. 전쟁! 가자 안일어 않나? 하나도 안먹겁다 근데 무슨 총이 이렇게 기노? 이게 미제라 미국사람께 맞춘게라총 쏘면 멀리 나간다 하더라 어. 한번 사볼까? 사봐라 임마 안에 있는 아들 다지나오 <웃음> 근데 형아야. 어머니가 끓여준 김치찌개 먹고 싶다 그 멸치국물에 묵은지 딱 넣고 자글자글 끓이면 얼마나 맛있나 그러니까 이모 지금 와 따라가고 대장이 쏘면 같이 쏘는 기가 걱정이구만이다가은이 차마 못이사고은이 사람은 이사가은이그람은이 사람은 으면 좋겠다. 네? 이러고있이러고있이네람은이 벌벌 떨지 말고 마 원래 하는 게 맞다 안 중에 우아하나, 이 새끼야! 오늘 북한 괴뢰군을 죽였습니다 제가 아는 북한군은 머리에 뿔이 달린 괴수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희와 같은 어머니를 찾고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머님께 알려드려야 제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양을 준비해라. 도대에 빨갱이들 깔려있지 않겠나? 학교는 누구야지? 일부는 학교에 보충 세우고 장아 이거 쓸수 있나? 글쎄. 한번 가져와보자 아... <놀람> 지지 <놀람> 한백 그라마. 그라베도 그런 소리 는못 나눈다네. 언 말이 많노. 고대장 말이 말같지 않나? 어 죽고 싶네. 이런 <웃음> 거 열받네. 양담배 대고, 새끼야. 숲에서는 담배 냄새가 심리도 간다. 새끼, 기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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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哎哎哎哎哎哎 <laughs> <laughs> <laughs> 쏘지 마. 명령이다. 당장 병사! 죽으면 죽었지. 적들에게 항복하지 않는다. 소지 마. 새끼이저라 쭈욱 루이잖아총레이잖아빨갱이가총브레다여야지 가랭이 만나! 가랭이 나가랭나가었이나가랭섯명나 가랭이 만나! 가랭이 만나! 가랭이 만 아빠 죽겠 만나! 가아이 만나! 가랭이 아나 가랭이 만나! 가랭이 만나! 가랭이 만도못랭이 만나! 난랭이만가만이가 이 새끼, 내 뒤질 줄 알았다. 다구리만 붙으면 지 혼자 맨날 다치고, 찔리고, 깨지고. 빙신 새끼. 담배 있나 새벽에 그이크한테서배은 지퍼라 했다가 거 가질래? 됐다 여기를 아, 뻗고기! 그래, 둥지 나와 오버! 둥지! 둥지 감 잡았나 오버! 둥지! 둥지 감 잡았나 오버! 여기에 38, 여기에 38, 아, 예! 아, 그 사과 뭘 할라 카는데그 강서태 대인님 좀바꿔주이소 아, 대인님이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아, 무전병 돌돌이 최선입니다. 아, 네, 아, 어제, 아, 오늘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가 뭐 빨개기를 12명이라 죽였고요 우리는 빨개들한테 1 6명이을 당했고요. 뭐 부상면도 있고 도 망한 놈도 있고 안 돌아온 놈도 있고 뭐, 뭐 난리가 아닙니다. 빨개들하고 막두 번씩이나 막 붙었거든요. 와! 충전해 막 쏴! 오장범의 힘도 그새끼들청찰할줄 언제 쳐도 당신마다 상황 보고해! 지금은 이거 저한테니까! 건강질 알고 있어! 여기서두 시간 거리야! 두 시간만 버텨! 두 시간만! 이사! 뭐라노? 이리 온다노 그쪽도 엄청나게 붙은 모양이다. 보탄소리가뭐 장난이 아니데야 이거 밀리는 거 아이가? 뭐 이러다 나라 뺏기는 거 아이가? 이런 재석기. 나가 있어라! 아! Uh, uh, uh. No! No! No! no, no, no. 716 9대와 5사단이 포항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학도병들이 개죽음 당하는 건 물론이고 포항까지 위험합니다. 지원 병력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병력을 뺏어보내? 네 눈엔 안 보여? 낙동강 사방이다 피바다야. 학도병들의 생명만 소중한가? 모두의 생명이 소중해. 우린 끝까지 여길 막아내야 돼. 낙동강이 뚫리면 다 끝이야. 네 말대로 바다로 풍덩이다. 부모 형제 모두가. 그걸 원하나? s 를 위해 서생를 희생할 수밖에 없어. 군이 사는 몇 명이서 지는 가 n o 밖에못 r e I'm 어저께 s u 차가몇대 나가서. 열다 다 다섯 대, 이좀 전에 네수무대을했더어이 새끼야, <웃음> 세 번째 알았는데, 왜 합니까? 계속하십시오 정치위원 동무 다 끝났소 니보라 전사동무네물 한잔 개 떼주라 네너 네 학생 동무한테 뭐하네안 갖다 주고 이 <웃음> 렇균 열성적으로 족들의 비밀을 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정치위원 동무의 당에 대한 충성심과 불타는 열정. 참으로 감동적이 기계 무슨 소리입니까? 따라오라. 이르스라 <웃음> 리안남 정치위원 동무. 뭐. 계고 생이 었 어. 대장동무가 니기시? 학생동무가 오장범인가? 그럼 당신은 위인데 나는 조선 민주주의 린민공화 제5사단 766부대 소자 박무랑 우리 부대는 정확히 2시간 후인 12시 전각 이것을 공격 점령할 예정입니다. 만약 주개양대 위에 백기를 걸고 투항한다면 모두 살려줄 것이다 너 학생 동무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것은 동무들 모두가 미제 승냥이들과 리승만 압제비들의 총알바지로 여기 나와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동무들은 이제 동일될 우리 주국의 미래를 책임질 몇군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열두시에 여서 다시 만납시다. 어머, 불상사가 없길 바라오. 박종관 예접근5사단의 움직임에 변화가 있나 끊임없이 낙동강 전선에 증원되고 있을 뿐 포항울의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습니다 강대희 들었나 이래도 포항이 위태롭단 말인가 어제오늘 이미 두 차례 교전이 있었습니다 정 안된다면 열 명만 빼주십시오 어떻게든 제가 맡겠습니다 Taroa! Senator! Please! Get your ass over here. Yes, sir! General, do you have any backup in your center? There's a severe shortage of U.S. troops. Even at the Nakdong Riverfront, as they speak, I'm afraid it's not possible to send any new troops anytime soon. The u n s 이 부족해서 지원은 힘들다고 합니다. Follow me. Open them up now. This is the new line of super bazookas. It'll make it that much easier in stopping those North Korean tanks. 이 신형 슈퍼 바주카포는 인민군의 탱커를 잡는데 이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죽기다 아. 정달용 이 새끼는 비겁한 놈이다 아. 백신제다 아. 겁쟁이다 지가 달났고 우리 모두를 바라먹었다 아. 이런 새끼는 아. 이어서 우리 돈에 아. 죽어야 된다 내 말이 층이나 왔다 왔다 왔다 쓸것 같다. 그냥 <웃음> 죽어버려 <웃음> 조금만 지켜라. 강석 대 위가 꼭그 말을 얻게 그래도, 몸을 모게 해주는 김치찌개, 많이 먹으러 내까지 해. 오, 다녀와! 이 새끼야! 도망해라, 이 새끼들! 너 깨! 쏙쏙 그만해! 쏙쏙 그만해! 밥 네. 네. 고 총만 어? 내 네. 놓고 박 네. 만 치면 살수 있다. 네. 네. 군한테 네. 는 나가서 그래 네. 네. 네. 네. 라 망칠 거면 조용히 혼자 가라. 내가 도망친다고. 갑자, 갑자. 날 신경. 야이 비겁한 쩌스가 죽는 게 그렇게 두렵나? 니는 개같이 죽어라! 난 멋지게 살아도 죽을뚝다 뭐기고? 너희들 꼴리는 해 여기서 맨손으로 싸우다가 장렬히 끼지는지 말든지. 대대장 동시, 연락이 왔는데 금태백 지금, 안올렸금니다 대대장 동무, 뭘 지금, 지는 네. 겁니까? 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그금 지금, 지금, 지그 지금, 지금, 지지 왜 이렇게 꾸물대는 겁니까? 뭐 이렇게 꾸물대서 8월, 15일까지 전쟁을 끝내야겠소? 군인이라면 벌써 죽였어동문 눈엔 쟤들이 군인처럼 보여요. 대대장 동무, 아무리 어려도 총을 든 자는 족입니다. 대대장 동무는 족을 앞에 두고 너무 나태하고 해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내 말이 안들려그 고무 슬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해바닥 때문에 죽는다 해서. 뭐요? 박물왕 동무 당중앙에 명령 없이 잡았던 적을 놔둔 건 청살감이란 말이오. 마디만 더 짓거리라. 성장으로 당 중앙에 보내 주갔어. 저는 어머님이 싸주신 내 이를 갈아입으면서 왜 수위를 문득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 많은 적들이 저희들을 살려두고 그냥 물러갈 것 같지가 않으니까 말입니다 재다 <목소리도> 교 1km 지점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내 명령을 기다리라. 발포하지 말. 신경하라. <목소리> 두병은. 리다 대! 먼저! 먼저! 먼와드이가야 아! <웃음> 중계장아 됐다 쏴라 와, 이거 노하란드로 아, 했는데 파트 가알아봐 여기네 도안 돼. 이 둥지 나아오버 둥지, 둥지 감잡았나오버하란드로 했는데 포나안나갑니다 아, 예? 창우야, 아, 아, 그, 조 대장아, 발로 차란다 돼. 이거 아 이대시동원! 이대동아 쏴! 은 포탄으로 갚아 개새끼다. 죽여버리겠어. 모조리 찢어 죽여버리겠어. 쪼개는 건다 학생들이라면서 종교고나 하나도 없다더니 어떻게 아 새끼를 바꿔 아! 볼수 없단 말이오? 이소대 이소대! 전부 교실 안으로 집합! 쟤국 해방 전쟁의 선봉 766 네. 김일성 장군님께 승리의 보고을 올리자 쟤는 네. 쟤 来来 집에 가라 니는? 내는 다 죽었다 언제야 그래 이씨 학교 다녔으면 얘보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이 학생 아이가? 넌 근육이 지어지게안하네 애가 학교 문턱에도 못 까봤다 씨 근데 이제 하나는 봐라. 애가 학도는 아이가. 멋있네. 니네 학생 맞다. <웃음> 가자. <웃음> 가자. <웃음> 잘사우잖아네 용감하잖아. 에 가라. 마리카! 저 위에다 올리려 다 그래도 그올라그게 뭐 떠보죠. 야! 야 빨리 오면 빨리. 아, 빨리 챙기는 활력래요. 예이뻐 I'm <laughs> sorry. 하지 않았네 고맙 불성사가 없길 바랬는데 참으로 안타깝소. 하지만 어쩌겠소. 동무는 남조선에서 태어났고 난 북조선에서 태어난 것을. 고생 수태했소 오장범 동 All yeah. right. 파스를 맞춰가지고 그다음에 소리를 네가 듣기 쉽게끔 추정한 다음에 그 소리를 맞춰. 이게 뭐야? 슈퍼소입니다. 이게 파퍼가 아니고 전원. 어, 전원을 먼저 쓴다고. 울더라! 울더라! 빨리 온나들어습니다안 보인다, 새끼야. 앉아라. 앉으라고.